계속 이거 첼로예요? 주차장 음... 없어요. 이만에 제일 싫습니다. 진짜 싫어 많이 깨지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하세요. 베이스 전공 최승규 양주석입니다. 떨려 떨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전공하고 있는 양계리 김성진이라고. 솔직히 무겁죠. 왜냐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생각에한 2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16kg 나오네요. 16kg. 1 16. 5 7 k g 나오네요. 15.7kg. 15네 엄청 무겁죠. 진짜 엄청 무겁 어, 오케스트라 수업 끝나고 치면 이제 아키를 들면 정말 무겁죠. 계단 올라갈 때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아기의 몸무게를 보셨듯이 15kg 나오는데 케이스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서 케이스도 끼고 저 매고다니다 그러면 20kg? 뭐 넣고 넣고 그러네요 활 아, 그러네. 그러네.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고 뭐 소품 들어가면은 진짜 무거울거오요 어깨 빠져요 앞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가 오빠들이 보여주실거에요 앞뒤는 아기는... 어. 그냥 실으면 되나요? 응? 아이고 너무 좁아 혹시 운반하다가 깨뜨린 적 있나요? 많이 깨지죠 저 맨날 깨먹었어요 <웃음> 저도? <웃음> 콩콩 부딪혀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게 악기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바퀴를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웃음> 아.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재즈 혹시 잘하셨 재즈를 저희는 뭐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잘은 못합니다 근데 좋아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음. 뭐할 건데요? 뭐하지? 일단 해보자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갑자기 앉아서 사귀는 것만 해. <웃음> 콘트라베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합성어입니다. 사실은 콘트라바스가 독일식 정확한 발음이고요. 더블 베이스가 이제 미국식 발음입니다. 콘트라바스 아니면 더블 베이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말이 커피? 커피 콘트라베이스 광고. <웃음> 콘트라베이스는 어쨌든 합성어입니다. 네, 합성어입니다. <놀람> 사은분이요. 사 하프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옛날 어른분들이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가지 않냐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났고 악기가 있다고 대학을 갈수 있는 악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도 많은 테크닉과 좋은 음악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 입시도 하고 음악을 할수 있는 악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가장 복잡하죠 앞길을 갖고 다니는 게 힘든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냥 별거 그냥 별로 힘들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가면 문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조금 그냥 별로 힘들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 저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저는 저음을 좋아 그런 게 서러운 것 같아요. 멜로디만 기억해 주시고, 맞죠? 아, 멜로디만 기억해 줘. 짧은데. 주차장 없어요. 이말을 제일 싫습니다. <웃음> 저희가 이제 어디 뭐 연습을 하러 가거나 그 연습 장소에 주차장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먼 곳은 택시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주차장이 없으면 뭐어떡하자는 건지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가잖아 응. 그리고 약간 반주만 하는 악기 아니냐 이런... 아 정도. 그거 있다. 이거 첼로예요? <웃음> 사람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까지마시는데 베이스는 모르니까 이거 첼로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큰 첼로 나 놀다가 음악 시작했는데 음악이 좀 듣기 싫었다고 해 막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떨어졌기보다좀 높기 때문에 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아, 그런 소리가 가장 많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첼로랑 특별히 하시는군요 일단 첼로보다 훨씬 큽니다 첼로가 있으면 확인이 쉬울 텐데 갖고 와봐 이 보통 의자의 베이스를 갖고 오면 은 이렇게 됩니다 앉아 <웃음> 아무 집법 다른데 원리만. 를 아니요. 손 크기는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손이 커야 돼. 저희 엄청 작아요. 저희 진짜 작은 편이에요. 진짜? 크다고 막 좋거나 이런 건없요 근데 요즘 조금 컸으면 좋겠긴 해요. <웃음> 1일 m 만손 크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너무 작으면 은 힘들 수 있겠지만 150인 애들도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고 키 자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팔 길이는 조금 긴게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키가 커야지 팔이좀 기니까 그 팔이 좀 길면 그래도 조금 편하긴 안할것 같아요. 저희 줄 높이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압력이 셀수록 더 좋긴 하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잡아보면 은 이렇게 기타 같을 수가 베이스는 좀 다른 현악기에 비해서 센 편인 것 같습니다. 가득코 <웃음> 글려보는 아니요. 그러지려보는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형왜 서서 왔어요? 어, 나는 의자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서서했어. 저도 원래 앉아서 했었는데 앉아서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2학년쯤에 그냥 서서 하는 걸 다시 배워서 바꿨거든요. 안 그래도 아기가 너무 큰데 의자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다 서서 하는데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앉아서 하시면 앉아서 하는 걸 권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대부분 다 서서 하고 그러면 다 자유, 자기 자유예요 너는 왜 앉아서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악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서서 하다가 한번 앉아 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부디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한 이유는 그냥 편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블 베이스가 요 일단 악기가 커서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악기가 크잖아요. 저희가 뭐 다른 목가기처럼 분해를 할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타는 건 꿈도 못 꿔요. 진짜 특히 사람 많을 때 갖고 타면은 사람들이 막 밀고 누르고 악기 망가질까 봐. 일단 악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어느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도 다 비켜주지도 않고 아무데나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고 크기 때문에. 연습 장소의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데서 하도 악기가 울림이 세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음이라 울림이 커서 방에서 바이올린이 연습하는 거랑 베이스가 연습하는 거랑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이 되게 커요. 베이스가 더잘 들려요. 베이스 앞에서 좋은 장가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연주를 할때 오케스트라도 작곡가 별로 좀다 다르긴 한데요 음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다른 기타, 고음악기에 비해서 좋은 점이 저희가 음대 수업할 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친구들은 항상 악기를 일주일에 네번을 항상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왔는데 저희는 악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학교에 학교 오케스트라 용 악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활만 들고 다녀도 제 생각은 저는 처음 진짜 최저 악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자유롭다는 할수 있는 게 많아져.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고거밖에 없다. 악기 가격대가 높은데? 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사실 연습용은 제가 그런 베이스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연습용도 100만원 정도 넘는다고. 있어요. 제로비가 많이 드니까 다 네, 아무래도 크기가 커서. 솔직히 고가의 악기로 가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가 훨씬 더 고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딱 선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랑 첼로 같은 경우는 그 완전 플러스 알파로 엄청 올라가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근데 베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곡을 어... 들을 때 저음만 주로 들으시는 아요 사실 저음만 듣는 거는 아닌데요. 저음을 굉장히 신경 써서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요를 들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의 리듬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항상 관심 있게 듣고 뭐랄까 잘 들리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는 데서 누가 야! 누구야! 하고 내이름 부르는 기분 그렇게 좀 상당히 들리기도 하고 잘못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중간중간에 이제 저음 그 나오잖아요 아 저음이 나오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이 순간에 그럼 가요는? 이런 클래식을 뭐 해야 되냐.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치르는 분들에게 파이팅입니다. 꼭 재밌게 음악상을 할수 있기를. 재스가 네. 힘들어도 재밌는 학계요그 장점도 얘기할 수 있어. 재밌는 께계 <웃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웃음> <웃음> 어. 파이팅. <웃음> 아. 이어 이요 이어. 아까 아까 찍었었어야 됐는데 보면은. 패딩이에요 패딩 한겨울날에 많이 춥거나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쉬거나 따뜻하게 침낭이네요 어떻게 침낭이에요 침낭 침랑.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한번 잡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잡으셨나요?